가 다주어, 형식주어죠? 다주어, 이트죠 다주어, 이시, 20... 뭐, 오는, 오늘... 현용사야현용사 <웃음> 형여공사. 오,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공식으로 다 하도록 할게요. 일관아니다이 자, 비동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가오고요형용사오고요형용사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효용사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진주어 오겠죠. 이렇게. 투부정사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f 의미상의 조 투부정사 이렇게 오든지. p l 투부정사 아니면 뭐 대절 이렇게 진주어. 따로 많이 올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쓰는 거야 동영상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뭐라고? 진주어드립 얘는 뭐라고? 가주어다 음. 가주어니까 해석한다 안한다? 안한다 음. 여기 이제 나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임호내 음. 네. 있지 하비 콘, 먹으면, 즐거워.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어요 인본에 있지. 하디콘 먹으면 즐거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만 알게. 너희도만 알게 해 선생님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정인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앞에서 아, 걔네 집이 뭐라 했냐 면 문구사 같은 거 했는데 그 문구사에 예전에는 문구사에 이것저것 다 갖다 놨어요. 아이스크림 통이 하나 있어 아이스크림 통이 있어 그래서 걔네 집, 뭐 걔네 집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가 힘들었던 때였어요. 화 하나 먹기가 얼마 비싸지도 않았는데 얼마였나요? 5분? 아 5원? 10원? 이건 사먹었어. 요그 뒤에 이제 바밤바 같은 거 나오면, 바밤바 먹기 0원이었는요 초콜릿 입힌 거. 그거 나오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의 혁명이다. 어, 이거. 어, 도저히 이거는, 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다 짝지근하잖아. 초콜릿 입혀라. 그 다음에 이제, 어, 진짜, 우와, 뭐, 이런이다있었나 해갖고 나왔던 게 뭐냐면, 100원, 100원 주고 사먹을 수 있는, 거. 어, 10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이 100원이면 엄청난 거잖아, 이거는. 브조아나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브라보컨이 나왔어요. 근데 송도 <목소리> 같이 나왔죠. 12시에 한나의에 브라보컨을 살짝 굽는 게 있긴 해태 브라보컨. 노떼인가요? 해태. 해태님 맞니? 해태 브라보컨. 와, 꿈에서 막 막꿈도 꿨어. 초등학교 때. 그거 먹고 싶어갖고. 그래. 진짜로. 명절에 새벽 돈 받은 거 가지고 뭐, 뭐 사먹어보기도 고 이렇게 외웠어요. 인본의 이지 하디코 먹으면 즐거워요. 이렇게 외웠어요. 얘네들은 뭐야? 냄새가 나요. 뭐? 효용사 냄새가 나요. 얘네들이 다 효용사. 어떤 효용사 냄새가 나요? 바로 뭐야? 아, 이거 가져오다. 라는 거. 이효용 인본의 이지 하디코 먹으면 즐거워요. 인파스블 불가능한. 파스블, 가능한. 하스블 가능한. 여기다가, 인포턴트도 넣어도 상관없어요. 임포턴트. 이런 거 하나. 인포턴트 이것도, 가조이터 많이 나옵니다. Necessary, 필요한, 이하, Easy, Hard, 어려운, 어려운, Difficult, 그 다음에 Convenient, 편리한, 그 다음에 Pleasant, h a t 다 끝. 여기까니다 기억해내면 좋습니다. 그죠? 아 그가 그 임무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 임무를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워요. It is difficult, 누가 그가 어기 뭐하는 것이, 그 임무를 하는 것이, the task. 그 과제를 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제 이슈우는 총영사도 정리를 오늘 했다. 자, 그러면 음. 책에서 뽑아 볼 거예요. 지금 한두 번이라.